최근 입주가 시작된 대구의 한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대형건설사가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에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동대구 신천 삼동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쯤 대구동구 신천동 45필지 면적 6631제곱미터 연면적 74704제곱미터에 지상 24층, 지하 5층 5개 동 규모로 주택 321세대와 오피스텔 253세대, 총 575세대와 상가 3 1실을 준공했다. 이틀 뒤인 30일부터 일반 분양자의 입주가 시작됐고, 조합원들도 지난달 11일부터 현재까지 56%가 입주를 완료했다. 2019년 7월에 착공한 조합 측은 2019년 1월부터 분양을 시작해 현재까지 아파트 311세대와 오피스텔 238세대 상가구실을 분양하고 현재 보전 등기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순조롭게 분양과 입주가 진행되던 이 공동주택에서도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 수십억 원을 요구하면서 지주조합원 11명 등 250명으로 구성된 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시공사는 공정률 9 5이던 지난 1월 동자작기공사와 돌관작업비 6억원 등 18개 항목의 추가 공사비 17억원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비용 14억원 지연이자 27억원 등총 58억원을 조합 측에 요구했다. 조합은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이를 거부했고 시공사는 지난 3월 10일 공사비 17억원과 지연이자 27억원 등 48억원을 조합에 통보했다. 하지만 조합에 따르면 납득할 수 없는 설계 변경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시공사가 상가 분양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 책임도 져야 한다. 조합은 시공사가 입주를 볼모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5천만원이나 추가 부담하면서 입주했다는 것이다. 조합은 또 상가 분양 실패도 신용등급 유지에 실패한 시공사 책임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2019년 11월 상가 분양에 필요한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을 확보해달라고 시공사에 요청했으나 현금 유동성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이 두 단계나 떨어지면서 무산됐다. 허구는 시공사의 실집에 주가 연대 보증이라도 서면 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했지만 시공사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역대급 호황이던 2019년 분양시장에서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결국 허그의 상가 분양 보증을 받지 못했다며 시공사 때문에 상가 분양 적기를 놓쳤고 언제까지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 미지수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상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책임 등을 판단해 정당하게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철거가 늦어지면서 현장 인계도 밀렸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수차례 설명했다며 분양할 때 시공사 연대 보증도 관행이지 의문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조합원들은 수많은 공사 실적을 보유한 시공사가 설계 변경등 이유로 공사를 강행한 뒤 위법사항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와 지연이자에 집착하는 것은 서민의 자금으로 돈 놀이를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